이번에는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 뷰에서 셀렉트 박스를 검색하여 디자인 뷰에 그려 줍니다. 셀렉트 박스는 HTML에서 셀렉트 태그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스타일 뷰에서 높이를 지워 줍니다.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 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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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을 셀렉트로 변경하고 미리 보기 해볼게요. 렌더링 된 구조를 확인해 봅니다. 단순히 셀렉트 태그로만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오토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기본 형태인 테이블 구조로 렌더링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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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창에서 아이템을 추가해주시는데, 임의로 한 개의 아이템에만 긴 텍스트의 라벨을 입력해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해당 셀렉트 박스를 복사해서 두 개를 추가로 생성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검색창에서 라벨 위드 오토로 검색을 해 볼게요. 라벨 위드 오토의 밸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셀렉트 박스에는 서브 메뉴 사이즈 속성을 검색한 후 밸류 값을 Fixed로 설정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셀렉트 박스입니다. 두 번째는 Label w i Auto가 적용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세 번째는 서브 메뉴 사이즈가 픽스드로 설정된 셀렉트 박스입니다. Label w i Auto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컴포넌트에 정의된 위드 값을 무시하고,